일본 사람들은 일본 석이라고 하는 엉터리를 그걸 갖다가 그 사람들의 정사로 해서 그걸 그건 걸그 사실 역사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신화지. 그걸 정사로 국가에서 하니까 정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한단고기를 국가에서 이게 우리의 정사다 하면 그날부터 정사가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지금 강단사학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인제저 사람들도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것은 심정적으로 마음속으로는 안다고 봅니다. 마음속으로는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몇년 사이에 강단사학계에서 뭐 고대사 관련해서 저작을 냈다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책을 못 내는 거죠.